리볼버 같은 거 보면 총알 넣어두잖아요? 미리 장전해놓는 느낌? 화살에 맞으면 아파! 어 피카츄 많이 아파 보이네? 화살에 맞으면 아프다 함께! <웃음> 어 죽어! 자! 이번에 할 포켓몬은 화살에 맞으면 아파 워크나이퍼입니다 자이 워크나이퍼로 사용할 스킬은 그림자 깨매기와 야습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짬돌 힘의 머리띠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들고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기압의 머리띠 대신에 예전에는 도움배리를 썼으나 솔직하게 이거는 여러분 취향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트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 저는 이번엔 피드업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버프를 받았죠? 화살을 여러 개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우리 화살에 맞으면 아파! 보크나이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일단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림자 끼기를 여러 번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포킹 포킹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그림자 끼기는 배우지 못합니다 어 조금 기다려줘야 될것 같고요 자 도망가는 거요거 써주고 느려지고 평타 한대 나이스! 자 그럼 골 넣고 50초 뒤딱 가운데 비키 나오는 거 먹어주기 전에 달코키는 혼내주자 안녕 달물이나야? 아플걸? 너 아플걸? <웃음> 나이스! <웃음> 아이거 좋아! 아 위에가 좀 힘들거야 저거는 어, 너네가 선택한거야 와 뭐야 아래쪽 터졌는데? 와 뭐야 루카리우 잘한다 야 역시 여러분 포켓몬 유나이트는 팀 운빨 네 그런겁니다 아 팀이 잘해야돼 맞아 한타 나기 전에는 꼭 저는 한 두개는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올라갔다가 찔러줄까?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자 <웃음> 발사! <웃음> 요 자식이 뭐? 피했네? 발사... <웃음> 아이고... 자꾸 로려놓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럼 뭐 할까? 죽어야지 그냥... 발사... <웃음> 한발 더, 한발더 발사... 아이고... 어디 갈까? 어... 어... 어... 어... 속저 계속 어... 어... 어... 만해 어? <웃음> 나이스! 자! 먹어주겠습니다! 나이스!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나이스! 자, 저격 발사! 하하하! <웃음> <진짜> 안 맞았어! <웃음> 아니야, 잘했어! 여러분 잘했어, 이 정도면! 제가 지금 너무 붙어있어요, 너무 붙어있고!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네, 많이 거리를 둬야 돼요! 끝에 맞춰야 돼 끝에를! 자, 이 정도에서 멀리 있어야 돼요! 나이스! 제가 먹어주고요! 아, 이거 늦어버렸는데? 스피드 없애고! 발사! <웃음> 아이고 도망가야지. 자 멀리서 계속 기다려. 발사. 좋은. 잡아주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찌자 우리 피 까지가 찌어버렸네 죽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멀리서 그냥 포기만 할게요 저는. 아플걸? 저도 이거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정글 챙겨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어, 방송에서도 종종 쓰고 있었죠 진짜 나쁘잖아 리볼버 같은 거 보면 총을 넣어두잖아요 미리 장전해놓는 느낌? 맘에 듭니다 <웃음> 아유 잘못 했네아유 잘못 사버렸네 그냥 죽어야지 어떡해 <웃음> 나이스 어리들 너무 잘하잖아 무야자 이제부터 또 채워놓을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나이스 자, 이제 썬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여기 있네. 우리 피카츄가 거기 있구나. 아유, 궁을 써버렸구나. 이거 어떡할까? 죽어지지 어떡해, 그럼? 없어져야지! 개구랑치가 여기 있구나! 개구랑치가 아니구나! 빨개로 가고 있었군! 여기? 나 이제! 아, 뭐야, 써? 이제 하잖아. 아, 이지하잖아! 아, 자, 사기다, 진짜! 아, 너무 좋다! 뭐뭐뭐! <웃음> 오 뭐, 뭐. 어, 파이어로 어디가? 오 파이어로 어디가? 어 죽어 그냥 빨자, 빨자! 오 대단한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니 우리 다왜 우리팀 다왜 죽었어? 아 뭐야 진짜! 그거를 아니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진짜! 아 좋으면 <웃음> 뭐해 우리 팀이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아 이럴 순 없어 아, 아 뭐해 어 아, 질량 1인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 루카리오가, 잠깐만. 야, 야, 야, 야. 아, 뭐해? 야! 아, 뭐, 개판, 야! 야, 야, 야, 잠깐 뭐,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아니지? 아, 뭐해? 어, 진짜 왜 이러지? 어, 개판되는데? 아, <웃음> 어, 망했어요. 내가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제가 올라갈게요. 아, 내가 내려가다는데, 루카리오 뭐하는 거야?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웃음> 아, 됐어. 우디 우리 계룡문을 괴롭혀. 안 돼, 우리 팀 괴롭히지 마. 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 죽강 어우, 야구르지! 이거 계룡문이 다 한다. <웃음> 어, 그럼 나도 이거 빼서 먹을까? 아, 이거 좀 그렇지? 음. <웃음> 나이스! 야, 계룡문 너무 잘하는데? 가기 전에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야지. 이건 나 레벨을 못해서 그래. 어 제레드도 레벨을 못해서 그러니까. 자 그린 잡개기 찍어주도록 할게요. 화살에 맞으면 아파. 어 피카츄 많이 아파보는데 화살에 맞으면 아프단 게. 어 죽어. 뭐 아게로몬 뭐야? 몇번 한데? 자, 내려가도록 할게요. 가격 보기 먹어야 돼. 어, 가격 보기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근데 얘들아, 위쪽으로 안 올라가니? 얘들아, 얘들아... 아, 구해. 진짜 야... 아, 뭐 하냐구?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못한 게 아니야. <웃음> 우리, 우리 팀이 못한 거야. 아, 근데 계룡몰은 너무 잘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아야 그러지? 야 그러지? 기분 나쁘지? 야상어야 화살에 맞으면 어아파 화살에 맞으면 아프다고 근데 나도 아픈..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아니 뭐해 진짜! 왜백성분카 안와? 키가르도는 저거 먹는다고 쳐도 백성분카를 와야지 2분때 죽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웃음> 트롤이다 이건 트롤이요 <웃음> 나이스 <웃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웃음>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웃음> 자 제가 버프 이후에 영상을 다루지 않았었지요 원딜 메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 모크나이퍼라고 찝을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플레이한 화살에 맞으면 아픈 모크나이퍼는 아 정말 좋은 상향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어, 지금 자주 쓰고 있는 포켓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